안녕하십니까 t 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성계리에 있는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포항 IC입니다. 서포항 IC 여기가 당구아이씨입니다. 달성사거리입니다. 이 도로는 포항에서 기계가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기계면소재지입니다이 도로는 신광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안강가는 길입니다. 포항에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당구아이씨입니다. 여기가 달성사거리입니다. 달성사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면 달성교가 나옵니다. 달성교에서 우회전을 하여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면 성계리입니다. 성계리. 성계리에서 이 도로 타고 이렇게 오시면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을 그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도로가 이쪽 에도 도로 있습니다. 현재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일반 주택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부지와 주말농장을 동시에 할수 있는 밤매매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창고 있는 부분은 매매할 물건이 아니고 앞에 조그만한 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현재 도로가 잘접해져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밭입니다. 오른쪽에도 도로에 접혀져 있으며, 도로와 산 사이에는 구거가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황도로이고, 여기에 구거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오늘 매매할 땅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이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밭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여기 멀리 산이 이쁘게 보입니다. 앞쪽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도로입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밭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 모양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뒤쪽에도 저는 주택이 조금 보입니다. 도로와 밭 모양입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 도로로 올라가면 여기가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911 제곱미터, 578 평이며 두 개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 시 면적은 956 제곱미터, 289 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구간은 접혀져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주말농장이며 추천용도는 전원주택부지입니다. 3.3조원 메다당 가격은 38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2억 2천만원이며 분할시 매매금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